오실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셔 배고파 죽겠는데 에이씨 여보세요? 예 여기 피자 하나만 배달해주세요 예? 현민아 아이버지 오셨어요 네, 네 아빠 왔다 네 아빠 근데 또 손에 들고 계신 건 뭐예요? 피자다 아니 늦게 온 사람이 이렇게 실실 웃고 걸어와 얼마예요? 2만 원이요 아여겠어요앞으로 네. 빨리 다니고 아예 오지를 말든가 나가 감사합니다 네. 잠깐만 저기 우리 집 같은데? 아버지 오셨어요? 아빠! 왜 네. 아, 네, 이렇게 늦으셨어요? 지하철이 많이 막혔어요. 아. 아 근데 피자는 뭐냐? 아, 아버지 배고프실까? 봐 제가 방금 시켜놨어요. 어, 아, 그랬어? 네. 아이 우리 아들이 최고야. 야, 아빠 기분 좋으니까 네. 피자 사줄까? 자, 예, 이거 얼마예요? 2만 원입니다. 2만 원이요? 네. 예 2만 원 여기 있습니다. 네. 아유 어이. 냄새가 아주 좋네. 시, 냄새 좋네. 오 냄새 시, 좋지? 아유. 오 냄새 좋네. 냄새 좋죠? 아 이거 얼마예요? <웃음> 4만 원. 싸네. 싸싸 싸. 야, 야, 야 사, 이거 싸이만원그돈 아, 아, 아. 뭐예요? 거슬돈입니다. 예깜빡이어버렸이 이사하게 돈 세인 것 같아. 난 꿈돈 생긴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어? 시원하네. 수고하세요. 예예. 예민아그 사람 누구야? 모른 사람이에요. 그 형민 반갑겠지. 성적표 좀 보자. 아, 성적표, 성적표 좀 보자. 좀 공부를 좀. 잘해 우리 예. 형민이가 그래. 그래. 아이고, 어? 너 성적이 왜이 모양이야? 아니 그게 아니고요.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성적이 떨어졌어 이 녀석아? 엎드려보자 이어아 아, 진짜 피자왔습니다. 너 배들이 왜 기든냐? 엎드려보자. 예예. 배가 늘 있으다 보고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. 일어나. 예. 이거야. 어? 주먹 까졌는데? 갑자기 주먹이 까졌네? 주먹이 왜 까졌어? 몰라요. 갑자기 까졌어? 조심해야지. 그냥 주먹이 왜 까졌어? 이게 애비 칠라 그러네? 그래? 아니에요! 아니요. 3년 동안 애비아 아이고 애비아까? 어? 어지니 아, 집이 없어요 집이야 <웃음> 3년 동안 뭐 하시다가 지금 오신 겁니까? 이거 3년 동안 이 <웃음> 애비가 지난 3년 동안 <웃음> 예. 피자배달 했다 아. <웃음> 아. 근데도 손에 그 든거 뭐냐? 성적인데 아이고, 아이고 성적 야식이 성적이 무슨... 이거 뭐야? 예. 엎드려 버채 아, 임마! 제거 아니에요 애거 아. 아. 없들 버텨 임비씨 되게 재빠거든요. 밑거 엎드려 버수이수 엎드려 버쳐. 너 오늘 안전해 가못 들하고 있어 있나? 예, 예. 아우, 초의까지 어 나도 초의까지 어한대 터졌는데. 우리 아들 주목. 아이고. 니들 팔 싸움 했네. 이 자식이. 야, 1 2 3 펀치 그냥 나가. 잡라 나와 가지 피자배달 아니 할아버지 피자배달 도대체 몇십번 하시는거예요 제발 긴장좀 하자 <웃음> <웃음> 아무쪼록 내가 오다보니까 가족사진거 니들끼리만 찍었더라 나만 빼고 니들 그러는거 아니다? 그러는거 아니야 아버님! 공곰이생각해보니까요 3년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? <웃음> 내가? <웃음> 대단날이네 아, 이상하게 산사랑 같네 잠깐! 이 할아버지를 꿈에서 본거 같아 나도 나도 나도! 나도. 어? 어?